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키 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소개한 전기자전거 제품 중 가장 강력한 모터를 탑재 한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이 만든 국내 브랜드인 골트몬스터의 전기자전거고요 경사도 때문에 그토록 강력한 모터를 찾으셨던 분들 이번 영상 참고하시면 충분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거짓 없이 솔직하게 리뷰한 영상 공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 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배달이나 캠핑처럼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분들이나 경사도가 높은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필주행과 장거리주행에 대해 고민이 많으셔서 댓글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만큼의 짐을 싣는지 어느 정도의 경사도를 주행하는지 제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한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스펙 중에서 고출력에 해당되는 36V 350W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어필 경사도가 약 10%를 넘어가면 속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때에 따라 체력엔진을 상당히 보태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주행이 가능하긴 하니까요. 하지만 주행자와 짐을 포함한 탑승 무게가 높아질수록 전기자전거 모터도 힘들어합니다. 때론 걷는 것과 동일한 속력을 유지하다가 퍼지기도 하죠. 마치 우리가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산티아고 순례잡길 언덕을 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도 체력이 좋아야 트랙 트래킹에서 유리한 것처럼 모터도 출력이 좋아야 언덕에서 일정 속도를 유지하며 오래 달릴 수 있는 법이죠. 하지만 안전인증을 받은 고출력 모터와 대용량 배터리는 가격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자전거의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 요소가 구동계지만 전기자전거 가격은 구동계는 물론이고 전동 유닛의 스펙에 따라 크게 좌우하거든요. 볼트몬스터의 VT 700과 VS 700은 무려 48볼트에 350와트의 모터를 탑재하고 배터리도 48볼트에 1 1 6 a 페가 탑재되었는데도 가격은 100만 원대 중초반대입니다. 정확히는 각각 139만 원과 129만 원인데요, 전압이 36볼트인 제품에서 흔한 가격대고 전동 유닛의 스펙만 비교해도 동급 대비 저렴한 편입니다. 당연히 kc 인증을 받은 전동 유닛이고요. 배터리는 우리가 잘 아는 삼성 브랜드를 사용하셨네요. 그래서 실제 주행 성능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36v 전압보다 겨우 한 단계 높은 48v일 뿐인데 18-20%의 에서 정말 높은 경사도 구간을 무리없이 주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기자전거 판매 업체들이 2 0대 경사도를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데요.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걷는 것 정도의 속력을 내기도 하지만 일정 거리를 주행할 경우 퍼지는 경우도 많아서 힘들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VT700과 VS700의 출력 모드는 동일하게 총 5가지로 적용됩니다. 파스와 스로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스로틀은 별도로 추가할 경우 탑재되어 출고되는 방식입니다. 파스모드는 1단계 설정했을 때 자전거가 멈춰진 상태에서 가볍게 출발하기에 좋습니다. 페달을 반 바퀴만 돌리면 바로 모터 출력이 작동되는데 순간속력으로 시속 11kmph 정도를 내주기 때문에 도심에서 부담없이 출발하기에 좋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사용하기에 딱이지만 탁 트인 자전거도로에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한 단계 더 올리게 되다 2단계는 순간시속이 14kmph 정도 됩니다. 평균 20-25kmph 에서 내외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에 좋고요. 평지에서는 딱 좋은 출력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는 48V 모터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출발과 함께 순간시속 18kmph가 출력되면서 페달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정 시간 동안 자기 속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어필에 오르는 순간 어필 괴물의 위력을 과시하는데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20% 이상의 경사도에서 힘들이지 않고 유유자적,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 걷기도 버거웠던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도 무거워서 자전거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곳인데 겨우 3단계 모드로 너무 쉽게 올라가니까 조금 당황스럽더군요. 4단계나 5단계는 짐이 많을 때 어필에서 주 주행하려고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평소 때는 절대 사용할 일이 없을 만큼 3단계가 웬만한 경사도를 소화 하거든요. 배달이나 캠핑 그리고 여행을 하시더라도 평지와 낮은 경사도는 최대 3단계 10% 이상의 경사도에서는 4에서 5단계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vt700은 펫바이크라서 비포장도로에서의 어필 주행도 쉬웠습니다. 펫타이어가 일반 m t b 보다 접지 면적이 넓다 보니 비에 젖은 노면이나 들판과 모래길과 같이 미끄럽고 거친 길 위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뒤로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이 달려있어서 승차감도 좋을 수밖에 없죠. 뚱뚱한 펫타이어 자체만으로도 충격 흡수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없어도 비포장도로를 달리는데 무리가 없는데 여기에는 둘다 탑재되어 있으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대신 무게는 약 25kg입니다. 미니벨로형 전기자전거의 표준 무게가 20kg 많이 나가면 약 23kg 정도인데 반에약 2kg 정도 더 나가는 수준입니다. 페타이어를 받쳐줄 만큼 휠과 프레임 내구성도 엄청나기 때문에 무게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대신 최대 탑승 가능 무게가 120kg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짐이 많은 라이딩을 계획하신다면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기대해도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vs700도 앞뒤로 서스펜션이 장착됩니다. 동일한 충격 흡수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페타이어가 아니지만 웬만한 거친 노면을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독특한 트러스 구조의 프레임 때문인지 돌파력이 좋았습니다. 전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페달링 파워를 더해서 속도를 붙이는 재미가 있다랄까요? 무게중심도 안정적이어서 다양한 코스에서 스피드를 내기에 좋더군요. 그리고 프레임 자체만 보면 덩치가 vt700과 맞먹습니다. 서스펜션과 진바지까지 기본 장착되었는데 무게는 23kg으로 더 가볍습니다. 아마도 마그네슘 소재의 휠과 프레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인장 강도가 높은 걸로 잘 알려진 항공기 소재를 사용한 요인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용접 부위가 전혀 없는 일체형 구조라서 내구성도 매우 뛰어날 것 같네요. 접이 방식은 두 제품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VT-700은 프레임이 있는 레버를 열어서 반으로 접는 일반적인 방식이고 VS-700은 프레임 하단에 있는 폴딩 나사를 돌리면 프레임이 분리되면서 접히는 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안에 내장된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데요. 열쇠를 잠금 체결할 수 있어서 분실 위험이 적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vt700의 단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프레임 아래 케이블이 지나가는 부위에 열쇠구멍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열쇠구멍이 잘 보이지 않는데다 케이블을 젖히고 열쇠를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잠금이 해제되면 배터리가 앞으로 쏟아지듯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s700은 고정나 마사를 돌리는게 귀찮지만 오히려 폴딩 레버보다 뻑뻑하지 않아서 소나기 힘이 약한 입장이라면 사용감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vt700만큼이나 깔끔하게 밀착되지 않아서 폴딩 후 세워놓는 건 쉽지 않았다는게 vs700의 단점으로 들수 있겠습니다. 기타 특징으로는 디스크 브레이크 라는 점과 라이트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최소한의 악력으로도 빠르고 민첩하게 제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많이 들 선호하죠. 그리고 라이트는 밝기가 꽤높 습니다. 도심에서는 굳이 별도의 라이트를 구비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재밌는건 vs700모델에는 후미등도 포함이 되는데요. 브레이크를 잡을때마다 불이 들어오는 제동안전등입니다. 차량이나 자전거가 많은 곳에서 뒷사람에게 제동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이라 일부러 구매를 하는 추세 인데 이 제품에는 기본구성이니 왠지 좋은 사은품을 선물 받은 기분이네요. 자 볼트몬스터의 두가지 제품에 대한 리뷰 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두 제품을 솔직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필 괴물 딱그 자체입니다. 오토바이가 부럽지 않았던 어필 코스의 돌파력은 이 제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앞뒤 서스펜션 덕에 승차감 너무 좋았고 과하지 않게 속력을 내주면서 주행감도 안정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처음에 덩치가 커서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주행 성능 하나로 모두 무마될 수 있었다는 것도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번주도 행나 하세요 여러분 행나